안녕하세요. 인생과 집 그리고 채택과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부동산 이야기로서 아파트값과 전세값 상승에 대한 대안입니다. 요즘 아파트값 상승과 더불어서 아파트 전세값마저도 엄청나게 튀어올라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한달새 1억 이상이나 올랐다고 하는데 저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주택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현실과 원인 그리고 이에 따른 대안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끝까지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전세 대란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보도에 의하면 아파트값 상승과 함께 아파트 전세값이 급상승하자 이제는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과 빌라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은 아파트가 오르니까 단독주택, 빌라 등에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는 임차인들이 학교 문제 등으로 살던 동네를 떠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초저금리 속에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집주인이 많아져 공급은 줄어드는 데다가 청약을 노리고 전세를 살려는 사람은 늘어서 수급 불균형이 심해지기도 했으며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이 처리되기 전에 미리 임대료를 올려두려는 집주인도 늘면서 서울 전세값은 50주 연속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아파트 전세 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 지면서 자체 하다가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할 정도로 전세 대란이 우려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을 보살펴보면 그렇다면 아파트값과 아파트, 아파트 전세값 등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풍부한 유동자금이 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개투자자들이 투기 등이 원인이 된 데다가 시장의 공급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일각에서는 신규 공급이 충분치 않은 와중에 매수, 보유, 매도를 모두 막고 있어서 거래량은 적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파트값이든 전세값이든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주요 원인은 수요는 많은데 비해서 기존 아파트든 전세든 실수요자를 충족시킬 매물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그렇게 오르기만 하는 전세값으로 차라리 내네 집을 지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아파트 공급을 늘리거나 매물 부족 현상을 해소할 대책을 기다리는 이보다도 차라리 그런 돈으로 자신이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내집 마련과 재테크, 인생을 반전시킬 호기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을 보면 저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주택을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 입장에서 참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차라리 그런 값, 아니 아파트 전세값이면 번듯한 단독주택을 마련하거나 상가주택을 마련해서 건물주가 되어 내 집도 마련하면서 돈도 벌고 또 잘하면 인생을 반전시킬 수도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지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강권하고자 하는데 물론 출퇴근이나 자녀교육 등으로 살고 있는 동네를 떠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웬만한 경우라면 차라리 이런 기회가 내 집을 마련하면서 재테크나 인생 반전을 시킬 기회로 만들어 보라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직접 이런 건물들을 설계하고 건축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아파트값 아니 아파트 전세값으로도 판교 단독주택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상가주택을 지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를 소개한 아래 첨부된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은네 네번째로 내집 마련과 건물주가 되는 방법과 장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첨부된 영상에서 그런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축하는 데 따른 비용, 구체적인 건축 등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꼭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렇게 하면 여러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판교 단독주택 등은 출퇴근, 생활 편의시설, 자녀교육, 부동산적인 장래성 등에서 결코 서울에 못지않고 생활환경, 자연환경, 교육환경 등에 있어서는 오히려 서울보다 더 좋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웬만한 아파트값, 아니 전세값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인데, 이는 원래 거품이 많은데다가 요즘에 미친 듯 오른 아파트값에 비해서 판교 단독주택이나 신도시 상가주택 등은 원가로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적기라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층간소음이니 다양한 취미생활, 특히 다목적실, 서재, 다락, 옥상정원 등은 아파트에 비하여 거주성이 월등하다는 점도 이 영상들을 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는 주거문화, 특히 아파트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탈도시화와 집단적 거주 형태인 아파트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출입구, 홀, 지하주차장 등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은 비단 코로나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활성화되어 집국생활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의 집은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 3개짜리로 된 현재 구조의 아파트는 취미생활이나 운동 등을 할곳도 없고 특별히 할 일도 없어서 무료하게 하루를 지내다 보니까 가족 간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심지어는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온종일 집에만 지내던 아이들이 층간소음을 더 많이 일으켜서 주민들 간의 분쟁을 야기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하여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의 주인이 거주하는 4층과 다락은 방 3개짜리 아파트와는 달리 다양한 방과 공간으로 집콕 생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미생활과 문화생활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자녀들에게 층간소음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꿈과 추억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장점 등에 대해서도 첨부하는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근 폭등하고 있는 아파트값과 전세값 등에 대하여 첫 번째로는 전세대란의 우려가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 세번째로는 내집 마련과 재테크, 인생을 반전시킬 호기 네번째로는 내집 마련과 건물주가 되는 방법과 장점들에 대해서, 다섯번째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아파트까지 상세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이런 데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이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